이번 시간에는 jailbreak라고 하는 한국어로 탈옥이라고 하는 iOS 탈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용어 같은 경우는 jailbreak 또는 탈옥이라는 용어로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iOS 탈옥은 샌드박스 제한을 풀어 타회사에서 사용하는 서명되지 않은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은 제가 앞에서 iOS 같은 경우는 샌드박스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유저 데이터나 아니면 은 시스템에 접근을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iOS 탈옥을 하게 될 경우 Jailbreak를 하게 될 경우 이러한 제한을 풀 수가 있습니다. 제한을 풀어서 저희가 원하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좋은 이유가 저희같이 이제 보안을 진단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샌드박스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데이터에 저희가 접근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탈옥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는 혹시라도 위치에 있는 데이터에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이러한 경우에 저희가 진단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탈옥을 하게 되면은 제한을 푼다는 거에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 저희가 사용할 때는 모바일 사용자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젤 브레이크를 하면은 이제 루트 사용자로 권한이 상승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안드로이드를 진단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강의를 좀 들어보신 분들은 안드로이드에서는 루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루팅하고 죄의 브레이크하고 이제 동일한 이제 루트 사용자 권한을 상승하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 타록. 저희 죄의 브레이크가 혹시 불법은 아니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은 아니고요. 탈옥하는 행위 자체는 합법입니다. 다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탈옥까지는 합법이지만, 이제 탈옥을 여러분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탈옥을 토대로 혹시라도 이제 유료 앱들 있잖아요. 어, 뭐 돈을 이제 결제를 해서 앱 스토어에서 받아야지만 다운로드가 되는 앱들, 그러한 앱을 혹시라도 무료로 설치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는 이제 apk 파일이 있어요. 이것도 동일하게 돈 주고 다운받아야 되는 앱인데, 루팅을 하고 나서 이제 apk 파일로 이제 설치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사실 불법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이 iOS에서는 이제 IPA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을 구글이나 이런 검색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신다 라고 하면은 이것은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합법이다 라고 결론이 났다는 기사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탈옥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은 아니고 합법이지만 탈옥을 토대로 혹시나 유료 앱이나 이런 좀 지적 재산을 여러분들이 침해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불법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주의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저 이번 시간 저희가 이번 강의에서는 실제로 뭐 유료 앱을 다운받아서 무료로 설치하거나 이런 행위는 하지 않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Jailbreak 종류에는 대략 네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Untethered Jailbreak고요. 두 번째는 Tethered Jailbreak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앞에 Semi가 붙어서 Semi-Tethered Jailbreak Semi-Untethered Jailbreak 이렇게 총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테더드 이 브레이크. 이거는 가장 강력한 익스플로이을 사용해서 탈옥을 영구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영구적으로 적용된다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우선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요즘에는 이제 언테더드 이 브레이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탈옥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재부팅을 하거나 핸드폰을 이할때탈옥이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용하는 것은 거의 언테더드 제이브레이크가 불가능하고요 예전에 사용하던 버전들은 이제 언테더드 제이브레이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재부팅을 하든 핸드폰을 어뭐 스프링, 네 리스프링을 하든 네, 이렇게 작업을 하더라도 탈옥이 안풀렸어요 탈옥이 영구적으로 계속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뭐 초기화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 영구적으로 적용이 되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이 종류는 보기 힘들고요. 두 번째 테더드 제이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여기 한 번의 부팅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탈옥 상태가 유지된다라는 뜻으로 한번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구적이 아닙니다. 영구적이 아니고요. 영구적이 아니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재부팅을 하게 되면은 탈옥이 풀린다 예,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의 부팅 동안에만 탈옥 상태가 유지되는 거를 테더드 재브레이크라고 하고요. 사실 이 거는 이제 밑에 세미 두개 있죠. 세미 테더드, 세미 언 테더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타, 혹시라도 재부팅을 하게 되면은 탈옥이 유지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각각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종류가 나눠졌고요. 우선 테더드를 다시 좀 살펴보면은 테더드 제이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재부팅을 하면은 패치된 커널을 실행하지 않아서 복구 모드와 같은 상태로 시작이 됩니다. 어떤 상태냐면은 테더드 제이브레이크가된 상태면은 여러분들이 재부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온전히 타록이 풀리긴 하는데 이제 온전히 부팅이 되지 않아요. 부팅이 되지 않고 리커버리 모드라고 해서 제가 앞에서 어, 부트체인을 말씀드렸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와 동일하게 복구 모드로 리커버리 모드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혹시라도 이제 패치된 커널 저희가 타록한 커널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시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재타록을 시도해야지만 제대로 부팅이 됩니다 이게 테더드 젤 브레이크고요 세미 테더드 제이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위에 테더드 제이브레이크하고 동일하게 재부팅을 하게 되면 은 타록이 풀리는 형태를 갖고 있고요.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테더드는 정상적으로 부팅되지 않지만 제가 위에 설명드린 거는 부팅이 안되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재타록을 시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거는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지 않지만 이 세미 테더드 제이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부팅은 됩니다. 정상적으로 저희가 뭐 전화도 사용할 수 있고요 문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정상적으로 부팅은 되지만 일반적인 네, 기능은 사용할 수 있지만 탈옥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옥했을 때 설치했던 앱들이나 이러한 기능들은 사용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탈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패치된 커널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서 재타록을 시도해야 됩니다 위에 두 가지 앱또 공통점을 보면은 재부팅을 하면 타록이 풀린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재타록을 시도해야지만 타록이 된다. 라는 걸볼 수가 있고, 차이점 같은 경우는, 위에 테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부팅을 할 때, 어, 재부팅을 할 때, 복구 모드로 이동해서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세미 테더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기능은 사용하다.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미 언 테더드 제이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재부팅이 가능하지만 패치된 커널로 실행되지 않는다. 근데 이 뜻도 위에 두 가지 하고 똑같아요. 재부팅을 하게 되면은 타록이 풀린다 라는 뜻이고요 이제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면 테더드하고 세미 테더드 저희 위에서 살펴본 것들은 아까 공통점이 뭐였죠? 컴퓨터에서 재타록을 해야 된다. 하지만 이제 세미 언테드 같은 경우는 이제 Z 컴퓨터에서 제타록을 하지 않고 이 제타록을 하게 되면 은 앱이 하나 설치가 돼요 여러분 핸드폰에 이제 스마트폰에 앱이 하나 가 설치가 되는데 그앱 가지고 그냥 실행만 해주면 은 제타록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iOS 12 버전 같은 경우는 이 세미 테더드 제이브레이크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타로키 풀리게 되면은 이제 컴퓨터로 좀재 타로 을 시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미 테더드 제이 브레이크 고요 이거는 좀 사용하는 도구에 따라서 아니면은 뭐이 버전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좀 제이 브레이크 종류가 나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전에는 뭐 재부팅을 해도 영구적으로 적용이 가능해서 핸드폰 같은 경우를 이제 진단을 할때 껐다가 배터리가 없으면 껐다가 켰다가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또 재타록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또 필요하고 좀 과정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진단 폰을 보관할 때는 좀 전원 케이블 선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다 꽂아갖고 회사에서 좀 보관해 준다든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부팅 하게 되면또 타록을 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이 더, 더 늘어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의 브레이크를 하는 이유, 제가 앞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 아이폰의 이제 파일 시스템이나 모든 바이너리에 대해서 전체 접근 권한을 갖기 때문에 어, 저희한테 되게 좋겠죠. 어떻게 이제 앱이 구성되어 있고 앱에서 이제 다른 시스템이나 아니면 은 유저 데이터에 어떤 값을 저장하는지 혹시나 저장되는 데이터가 암호화가 이루어져 있는지 아니면 평문으로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이 가능하고요. 다양한 옵션을 사용하여 아이폰을 사용자화 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을 좀 꾸미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테마 같은 걸 꾸미거나 네 이럴 때또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이제 앱스토어에 승인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 설치가 가능하다. 이거는 제가 시디아 라고 하나 말씀드렸죠. 비공식 앱스토어 라고 해서 시리아 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타로 하고 나면은 접근이 가능해지고요. 물론 설치를 진행을 해줘야 되겠죠. 되지만 기본적으로 타로 툴들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CDI에 들어가서 모예킹을 할때 필요한 도구들을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해서 실행을 해가지고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다른 뭐 테마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기능도 가능하고요. 예전에는 이제 멀티태스킹 기능이나 이런 게 안됐을 때어 CDI를 통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다운로드 받아서 저희가 막 설치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좀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혹시나 언락으로 무선 서비스 제공 업체를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어, 이게 해외나 이런데 다니다 보면은 이제 언락이 걸려 있어서 해외 폰들은 이제 국내 유심을 사용할 수 없다 네, 그런 게 있는데 탈옥을 어, 하게 되면은 이런 언락으로 풀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흔치 않은 경우긴 한데 혹시라도 사용하게 될때 언락 기능도 가능하기 때문에 무선 서비스 제공 업체도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기타 여러가지 저희가 뭐 시스템 및 모든 바이너리에 대해 전체 접근 권한을 갖기 때문에 기타 외에도 많은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겠죠. 이래서 J-Break를 합니다. 다만 J-Break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파일 시스템에 대한 전체 접근 권한을 갖기 때문에 어, 한쪽에 이제 보안은 좀 포기를 한다라고 네, 포기를 좀할 수밖에 없죠 하게 되면 네, 이러한 단점도 있긴 한데 저희는 진단을 하기 위해서 J-브레이크를 할 겁니다 J-브레이크 가능한 환경입니다 이거는 제가 앞에 OT 시간인가 설명 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해당 링크에 들어가면은 제이 네, 브레이크 가능한 환경이 나오고요. 어, 사실 이거 위에 세 개의 링크는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출력해 주는 정보들은 똑같은데 음, 저는 이 위에 레딧 페이지 거를 주로 확인을 하고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밑에 것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네, 제이 브레이크 가능한 버전이랑 환경. 네, 이런 게 나오고요. 저는 위에 있는 게좀 깔끔하게 밑에처럼 좀 정리가 되어 있어서 미... 맨 위에 있는 거를 주로 확인을 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접속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을 하면 이 화면이 나오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iOS 12 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이폰 5s, 6, 6 플러스 등 이제 기기들에 대해서 탈옥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 저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우선 제가 사용할 아이폰 버전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버전 확인을 위해서 아이폰에서 설정에 들어갑니다.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쭉 내리면 일반이라고 있어요. 여기 일반에 들어가 주시고요. 들어가면 은 이제 정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뭐 기타 등등의 정 일반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보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정보를 선택을 하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버전이 나오는데요 저는 12.4.5구요 아이폰6입니다 한번 이 버전이 있는지 확인을 좀해 볼게요 여기 보면은 우선, iOS 12.4.5가 여기에 속하게 되고요 옆으로 쭉 이동하면은, 네, 아이폰6면서, 제가 좀 확대를, 네, 풀어도 이게 잘안 보이긴 하네요. 이제 이 라인에 있습니다. 아이폰6면서 옆으로 쭉 이동하면은, 여기 12.4.5 였으니까 여기에 속하게 되고, 이게 아마, check rain 이라는, 툴 같아요 그래서 이 툴을 다운로드 받아서 타록하면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번 이 링크도 같이 접속을 해 볼게요 들어가면은 네, jbreak 를할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이제 쭉 내리면은 네, 최신 이제 릴리즈 된 버전을 볼 수가 있고요 현재 0.10.1 베타 버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어떤 버그들을 저희가 고쳤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쭉 내리다 보면 네 C All r 릴리즈라고 있어서 이제 모든 릴리즈 버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 그냥 최신 버전 여기 있죠 이거를 이용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볼게요 다운로드를 받으면은 아, 이걸 클릭을 하면 접속해지고 들어가면은 이제 아래에 내리면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게 윈도우가 없죠. 윈도우가 없습니다. 윈도우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USB를 통해서 이제 부팅용을 한번 만들어 줄 건데요. 이거는 이따 뒤에 시간에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현재 이제 탈옥 가능한 환경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JBRAKE CSV를 할 겁니다.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탈옥가능한 아이폰 준비해 주시고요. USB를 또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저희가 또뭐 설치를 해주고 할 건데 이거는 같이 한번 이따가 뒤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